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. 그린애플입니다. 자 오늘은 당연히 들어온 바로 월드리뷰입니다. 단방에서 이제 여기서 당연하지 당연히 제목으로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알아주시면 되고요. 자저저 저 여기 처음 와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벚꽃이다 이제 해저 이렇게 딱 떠있는 걸 보니까 이제 저 방금 이거 여, 당연히 여기 낭떠러지 같아요. 어 낭떨어지 맞고 이렇게 하며 이게 혼자서나 또는 이제 이렇게 밝은데 있고 감상 이제 해돋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돋이에서 앉아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제 오 뭔가 있는데 스탑 오 계단 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뮤직 부금이죠 예비러어 있을 것다 있는데 오자안 <웃음> 여기는 거울 없을 줄 알았는데 거울이 있네요. 저 우선 계단이 생겼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. 이렇게 가면은 보오 가끔 로딩이 됐다 늦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오 어? 오 이렇게 두 소녀가 있는데? 그 고양이니까 레코 소녀라는 거랑. 레코비미 하여튼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아 이제 이렇게 오 앉을 수 있다 같이 이렇게 오 의자도 있는데 여기 참 좋은 거 같아요 보니까 오자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월드 오자 월드는 요거는 정말 짧네요 뭐 짧은 것도 해야지 좋을 거 같아서 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. 트위치는 바로 거기 이제 채널 105 그러니까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로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오니까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. 유튜브는 영상을 주로 올리는 쪽으로 할 거고. 그러니까 많은 사랑과 <웃음> 영상 많이 봐 주시기 바래요. 재미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최대한 재미있거나 이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